실로 따뜻했습니다 어느덧 열다섯 번째 시즌을 마친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 빈틈없이 따뜻했던 지난 15년 해를 거듭할수록 쌓여가는 모자의 수만큼 각자의 소중한 이야기도 함께 전해져 왔습니다 참여했던 마음이 어,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이가 생기면서 아이도 그렇게 컸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참여하게 됐고요. 세 a v e t h 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원봉사 신청을 했고 본사에 왔는데 그 시간에 모자들 도착한 것들이 좀더 예뻤으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수선을 시작했습니다. 을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자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찾아보다가 우연히 모자뜨기 활동과 또 모자세이버에 참여할 사람들을 찾는다는 글을 보게 되어서 모자뜨기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발점은 모두 달랐지만 신생아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같은 온도였습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 또한 그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 매해 다양한 활동과 변화된 모습으로 캠페인을 이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자는 세계 각국으로 보내져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생명들을 구했으며 신생아와 산모는 비로소 서로를 마음껏 안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자뜨기 프로젝트는 15년이라는 긴 시간에 매듭을 짓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현장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서아프리카의 나라 같은 경우에 1000명 중에 거의 200명 정도의 5세미만 아동들이 사망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어,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으로 현지 저개발 국가의 복원 상황이 많이 개선이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라든지 여러 자연재해로 인해서 복원 사업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결심했습니다. 지난 15년간 모자 지원과 꾸준한 의료 교육으로 저체온증의 위험성은 충분히 알려졌고, 이제는 현지에서도 스스로 모자를 구할 수 있게 된 지금.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은 모자뜨기를 넘어 보다 지속가능한 의료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 신생아와 산모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모자뜨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한땀한 한 땀의 실로 이어온 여러분의 마음은 잊지 않겠습니다. Pour terminer mes, mon, mon intervention, je, je v o u l a i s juste dire merci. Merci infiniment a u bailleurs coréens pour, pour ces gestes-là. Ça, ça nous a permis, de un t e n t soit peu, de soulager nos communautés, nos populations, nos femmes qui avaient du mal à fréquenter les centres de santé, à sauver d leur vie et la vie de leurs enfants. 종료가 된다기보다는 제 역할을 다 완수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뜻으로 마무리되는 만큼 저도 되게 오랫동안 함께한 걸로써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Save the Children이 앞으로 더 좋은 길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움츠러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분들도 아쉽겠지만 앞으로도 Save the Children이 어떤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더 많이 구호할 수 있을지 그 모습을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캠페인이 종료되는게 너무 아쉽지만 새로운 캠페인으로 아마 더 많은 분들에게 찾아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 모자뜨기를 시작했을 때 다짐을 기억하며 더 의미있는 캠페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그중에서도 모자뜨기 캠페인은 제가 그 시작을 함께 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집 뱃속에 있을 때도 그리고 뭐 페이스북 라이브도 함께 했고요. 신생아 모자뜨기 교실도 함께 했고 10주년 때도 제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이 자리 빌려서 다시 한번 그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 또 다른 형식이지만 저희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 또 다른 형식으로 돌아오니까 그때도 많은 응원과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15년 동안 모자뜨기 행사에 참여해주신 여러 참여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덕분에 저희가 많은 신생아들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었습니다. 모자뜨기 행사는 종료를 하지만 앞으로도 저희는 해외의 신생아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또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신생아 살리기 모자뜨기를 사랑해주신 모든 여러분 실로 따뜻했고 아름다웠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Save the Child Run